아이고 우리 아니 왜 그럴까? 왜? <웃음>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소스가 나댔어 소스가 소스 소소스만 소스만 아빠 아빠 입을 일단 아빠 입을 이렇게 <웃음> 기다려봐. 됐다. 와잘 어울린다. 베스. 아. 어, <웃음> 아니야. 아. 아 아니야 엄마 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러다가 엄마가 죽으면 너는 밥 밥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가 없다. 어? 아니야. <웃음> 왜요? 왜 왜? 아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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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술 한지 얼마 안 됐어. 어, 잠깐만. 아하하하! 아아 아가. 아가 아가야 아아아 <웃음> 살려줘 으 <웃음> 어, 왜요 왜아 머리 머리를. 머리를. 머리를. 머리를. 뭐, 머리 머리 나리요머리를 머리로 머리로 머리 머리로 머리로 나요아아 아유 아고 아파 아 아프다 엄마 리 아프잖아 하안이너 <웃음> <웃음> <웃음> 왜그래? 엄마, 오늘, 머리 고데기했오 오늘, 오랜만에오년만에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어 제발 나줘. 아, 아, 아, 아, 미미. 아, 아니야. 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엄마가. 나도 나도 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거 아아아아 저거. 저거 봐 저거 봐아가아가아가아가아아아아아아아 아가, 왜 그래? 왜 그래? 너왜 엄마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야? 엄마는 너가 해달라는 거다해 줬는데? 응?